앞쪽에 탄수화물 대사 전체적인 중요한 부분을 다시 보고 들어갑시다. 문제 한 문제 이렇게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머릿속에 걸려져야 돼요. 자, 해당 과정, 그 다음에 당, 신생,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 글라이코겐 어떻게 대사, 대사되냐 오탄당 인상 경로 어떻게 되느냐 자, 크게 나눠가지고 이제 해당 과정이 왜 필요하냐? 왜 중요하냐? 일단 혈액 속에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들어가서 이글루코즈 포도당이 세포의 세포질에 들어갑니다. 자, 질에 들어가서 해당 과정 거쳐서 피루브산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진다. 이 피루브산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은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아세틸 코에이 만들어지고 TCA 구연산 회로를 돕니다. 그래서 자, 글루코스 포도당이 피루브산까지 만들어지는 요 과정이 해당 과정이고 열 단계 반응을 거쳐 가지고 피루브산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거꾸로 거꾸로 자, 당 신생 경로라고 그러는 것은 피루브산이 글루코스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당 신생 경로라고 얘기합니다. 당 신생 경로. 그다음 글루코스는 글라이코겐으로 체내에 물론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간과 근육에 일단 저장이 일정 부분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당이 부족할 때이 글라이코겐을 이제 분해해서 포도당을 만들어서겠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 이 글루코즈가 5탄당 인산 경로를 통해 가지고 5탄당 리보스 그다음 NADPH 만들어 내는 경로가 있습니다. 이걸 5탄당 인산 경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 만약에 지방이 분해돼 가지고 자, 지방산은 아세틸 코에이를 거쳐서 이 TCA 회로로 들어옵니다. 단백질 가수분해된 아미노산도 피루부산으로 들어오는 종류도 있고 아세칠코에이를 거쳐서 아니면 구연산 회로의 중간산물로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통경로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다할것 없이 이 공통적으로 사용된 경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해당 과정은 1년 반응을 통해 6탄당 탄소 6개짜리 글루코스 포도당이 2개의 두 2분자의 두 3탄소 분자인 피루부산으로 분해되고 그 과정에서 ATP2m과 2m ATP와 NADH2몰이 만들어진다. 이게 해당과정 전체입니다. 자, 이제 다시 글루코스 포도당이 피루브산 만들었어요. 만들어졌고 자, 이 피루브산이 이 미토콘드리아 이게 미토콘드리아 아닙니다. 피루브산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서 아세틸 코에를 거쳐서 2차 사이클을 돈다. 그다음 이 피루브산이 만약에 n a d 생성된 NADH를 이용해서 젖산으로 바뀌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젖산. 이건 사람에서는 젖산으로 바뀔 수가 있지만은 아니면은 다른 미생물 효모 이런 쪽에서는 젖산 아니면은 알코올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젖산 발효, 알코올 발효를 발효도 바로 이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알코올 발효 사람에게는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지 않지만 효모나 일부 박테리아 에서는 해당 과정 결과로 생성된 피루부산이 알코올로 만들어지는 알코올 발효가 일어난다. 그 알코올 발효 이용해서 우리가 뭐 알코올도 만들고 뭐 맥주나 빵이나 포도주나 이거 다 만드는 거예요. 자, 그다음 포도당이 세포 내에 유입되는 자 유입되는 과정이 우선 포도당이 혈액으로부터 세포 내로 유입이 돼야 됩니다. 첫째 유입되는 방법이 촉진 확산 방법에 의해 가지고 자 에너지 이용 안 하고 그냥, 운반체가, 운반체가, 운반체를 통해서 촉진 확산으로 들어오는 길이 하나 있다. 이게 지금 운반체가, 글루코스트랜스포트 GLUT, 이게 14종류가 있는데, 수송체 14종류가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촉진 확산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 에너지를 이용해서 능동수송으로 들어오는 경우 있습니다. 자, 능동수송은 에너지 이용하니까 저 농도에서 고농도로 글루코스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장에서 흡수나 신장에서 요 생성 중에 재흡수 과정에서 바로 이 능동수송으로 흡수가 됩니다. 자, 이때 세포 내로 유입에는 자, 글루코스가 세포 내로 유입에는 ATP가 필요한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직접 ATP를 ATP 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끌어들이는 펌핑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2차 능동 수송으로 들어옵니다. 2차 능동 수송으로. 자, 능동 수송 이게 뭐고? 2차 행동 수송이 뭐냐? 1차 행동 수송이 있고 2차 행동 수송이 있다. 이 말이잖아. 그지? 그럼 자이 과정에서 소듐 구배를 회복. 자 이게 세포 외액이 세포 내액보다 소듐이 고농도입니다. 그래서 소듐 구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ATP를 소모하는 것으로. 포도당이 세포에 들어온다. 무슨 말인가 잘 이해 안 되는데, 자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세포 안쪽이 안쪽에 만약에 소듐이 소듐이 있다면 이 소듐 양을 펌프를 이용해서 소듐 포타시움 펌프가 있습니다. 소디움 세포 내에 있는 소디움을 펌프를 통해서 바깥으로 뽑아냅니다. 뽑아내면서 내면서 포타슘은 세포 내부로 들어와요. 자, 이 펌프가 작동이 돼요. 작동이 됐는데 나중에 소디움이 다시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서 포도당이 같이 따라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1차가 아니고 2차 2차 능동 에너지 이 에너지 펌프 사용되니까 2차 능동 수송이다 그러는 이 소듐이 따라 들어오면서 포도당이 동시에 같이 들어와 버려요. 자, 이 얘기는 이 얘기는 만약에 여러분 포도당 흡수를 세포 속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소듐이 필요합니다. 염분이 필요합니다. 초식동물 또 염분을 섭취를 해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자 들어올 때 직접 어떻게 이 에너지 ATP 이용해서 글루코즈를 세포 내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자이 소듐 포타시 펌프에 의해 가지고 직접 아니고 간접적으로 소듐 들어올 때 같이 따라 들어갑니다. 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2차 능동 수송이다 이 얘기를 했는거예요 그러면 이제 들어왔습니다. 세포질로 들어왔어요. 자, 들어와서 이제 포도당 들어왔다. 들어오고 피로부상까지 만들어지는 이 과정이 이 과정이 1, 2, 3, 4, 5, 6, 7, 8, 9, 10열 단계 10단계. 열 단계에 처음 1, 3, 10 자, 이거는 꼭 기억을 좀 하자 그랬잖아 자, 1, 3, 10 단계 관심 좀 가지고 자 1, 3이 ATP 소비되는 단계고요 그다음에 7번과 10번이 ATP가 생성되는 단계입니다. 생성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투자하는 전반부와 에너지를 거두어들이는 후반부 이렇게 나눴다. 이렇게 나눴다 그럼 이제 이걸 다 이해를 암기를 할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자 1번 글루코스가 핵소키나제에 의해 가지고 글루코스 6포스페이터 만들어지는 이 단계가 화살표 하나죠. 자, 화살표 하나, 1번, 3번 화살표 하나, 저 10번 화살표 하나. 그리고 화살표 하나, 나머지는 화살표 두 개. 두 개다는 얘기는 가역반. 살표 하나는 비가역 반응. 첫 번째 반응이 헥소키나제. 자, 효소 기억을 좀 합시다. 헥소키나제에서 ATP 1몰이 소비돼서 글루코스 6 포스페이트 만들어지고. 그다음 글루코스 6 포스페이트가 플락토스6 포스페이트. 자, 글루코스 포도당과 과당은 서로 이성질체 관계에 있습니다. 분자식은 같아. 그래서, 자, 포스포 글루코 이름이, 효소 이름이 포스포 글루코 글루코즈 이성질화 효소가 관여해서 반응 2가 일어납니다. 그럼 여기 6포스페이트라고 하는 이 탄소가 6번 탄소. 그 그래, 6번 탄소에 여기가 1번 탄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탄소. 6번 탄소에 인산기가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글루코스 6인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 플라토스 6인산이 됐고.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자 이렇게 플락토스 162인산이 ATP 1몰 소비되면서 플락토스 162인산이 됩니다. 이때 관여되는 게 포스포 플락토키나아제 포스포 플락토 포스포 플락토키나아제 효소 1, 3그 다음 10번 피루베이트 키나제야. 피루베이트 키나제야. 그 다음, 위쪽에, 자, 3번, 어 플라토스 1, 6, 2 인산이, 자, 알돌라제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리세르 알데하이드와 다이하이독시 아세톤 인산. 그래, 여기는 탄소 6개 짜리인데 여기까지는. 이제 세 개짜리 두 개로 세 개짜리 탄소 세 개짜리 두 분자로 삼탄당으로 분해가 되습니다 분해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진행 진행되면서 여기에 그리세르 알데하이드 삼인산 하고,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토는 서로 지금 왔다 갔다 움직여집니다. 자, 움직여, 교환됐다가. 이제 그리세라이데드 3인산은 그리세린산 1, 3, 2인산 되면서 여기에 NADH, NADH 1몰이 만들어집니다. NADH. 반응 6번 그리고 나서 자 7번에 그리세린 1산 2인산이 그리세린 3인산이 되면서 ATP 1몰 만들어집니다. 그리세린 3인산이 그리세린 2인산이 되고 그 다음 포스포에놀피루부산이 되면서 에놀라제라는 요소 이름이 나오고 마지막 PP가 ATP 만들면서 피루부산이 되는 피루부산 키나제 효소. 지금 어떻게 보면, 자, 이 10개 중에서 1, 3, 10원 꼭 기억을 하시고, 1, 3, 10원 기억을 하시고, 실제로 여기서 내가 얘기했지만, 이쪽으로, 이쪽, 이쪽 길입니다. 그죠? 자, 그리셀 3인산이 다이하이드시 아세톤 되고, 여기에 그리스 알데아이더 3인산을 거쳐가지고, 거쳐가지고, 자, 이렇게 피로부산까지 만들어졌을 때, 130원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알돌라제 기질이 뭐냐, 플락토스 162인산을 그리스알데아이드다이하이로스 아세톤 만들어내고, 그 다음, ATP 만들어나 ATP 1, 3이 ATP 소비, ATP 생성 7, 10, 반응 6, NADH 생성. NADH 생성, ATP 생성, ATP 소비. 자, 이 부분은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나머지 해당 과정의 조절, 조절 이건 뭐 저쪽에 문제 문제 나왔는 거로 그냥 좀 문제로 보색 풀고 호르몬에 의한 조절. 자 그다음 자 당을 다 쓰고 모자라 이제 당 신생 경로 작동 시켜야 돼. 글루코네오제네시스 당신생 당은 여기 포도당입니다. 글루코하면은 글루코즈 얘기고 네오카면뉴 제네시스 그러면 만드는 거 창조. 당질 이외의 물질로부터 글루코스를 합성하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당질 이외에 글루코스를 만들 수 있는 원료가 있다 얘기예요.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냐 하면 간에서 주로 일어나지만 신장과 소장에서도 소량 당신생 반응이 일어납니다. 신장, 소장에서도 소량 당신생 일어난다. 그 다음, 당 신생경로 대부분 효소들은 세포질에 존재를 합니다. 당 신생경로가 왜 중요하냐? 왜 필요하냐? 포도당은 미생물로부터 사람이 이루기까지 보편적인 연료입니다. 어떤 조직에서는 거의 그 유일한 에너지원입니다. 그 유일한 에너지원이 포도당을 유일한 에너지원으로 쓰는 데가 어디냐? 뇌, 신경, 개, 포도당만 사용됩니다. 그 다음, 적혈구, 정소, 신장 수질, 눈 막막 렌즈, 그 다음에 태아조질. 여기서는 혈액으로 공급되는 글루코즈가 유일한 에너지원이거나 주된 에너지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혈당 공급 안된다 그러면 은 갑자기 저 혈당으로 확 떨어져 버리면 뇌신경계가 작동이 멈춰버리면 실신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당 신생 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당신생경로는 해당 과정의 역반응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가역반응은 그 길로 가면 돼 그런데 비가역반응일 경우에는 우회해서 가야 되는 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곱 개 반응은 공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역반응이야세 곳은 130원 비가역 반응이라서 거기를 그갈 수가 없다. 자, 이게 지금 위쪽에, 자, 좌측이 포도당이 피로부산 만들어지는 이게 해당 과정이야. 해당 과정이고요. 우측에 이게 당신생경로입니다. 당신생경로예요. 자, 피루브산이 포스포에놀 피루브산으로 바로 1 3 0원못 간다고 그랬잖아, 그죠? 못 가요, 못 가니까 어떻게 가야 되냐면 우회 경로가 자 피루브산을 가지고 ATP 1몰 소비해서 옥살로아세트산을 만들고. 옥살로 아세트산의 GTP가 똘물 소비돼서 포스포, 엔놀피루브산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 단계를 거치고 위로 이제 그리세린 2인산, 3인산, 그 다음 ATP 소비하고 그리세린 1, 3, 2인산, 그 다음 NADH 소비, 그리세라에 대해서 3인산 그 다음 다이하이독시아세톤 인산을 거쳐가지고 프락토스 162인산 162인산을 거쳐서 프락토스 162인산 가수분해 효소에 의해가지고 프락토스 6인산 그리고, 글루코스 6인산, 거치고, 물이 들어가서, 글루코스 6인산 가수분의 효소에 의해가지고 글루코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자, 1, 3, 10. 자, 우회경로 거쳐야 된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자, 글루코즈가 해당 과정에서 피루부산까지 나올 때 ATP는 2m 소비되고 4m 생성되고 2m NADH 얻어졌어 순수하게 4-2 하면 2ATP 2ATP 2NADH 그 다음에 당신 생경로에서는 ATP 몇 몰이 소비되어야 될까? 자, 아까 우리가 6, 6몰 ATP 소비됐다고 해서 어디에 어디에 소비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기 ATP, GTP, 여기 ATP, 여기 NADH. 그래, 다 합하면. 6 ATP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그다음 비가역 반응이 당 신생경로 비가역 반응 피루브산이 PP 만들어질 때. 두 반응을 거쳐서 피루부산 카복실화 효소에 의해서 피루부산이 카복실기가 부착되어 옥살로 아세트산이 된 후에 PP 카복시키나제에 의해서 OAA가 PP로 전환됐다. 아까 우리가 봤는 여부분 피루브산이 옥살로 아세트 그 산이 만들어지고, PP, 포스포, 에놀, 피로부산이 만들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피로부산이 PP 만들어지는 과정, 만들어지는 과정 쭉 설명이 되고, 계속 자, 그래서. 해당 과정에서 PEP 탈연산, 글스네일 인산 탈연산 각각 1ATP를 합성한다. 그런데 각각의 역반응인 피루부산이 PEP로 전환되는 2ATP가 필요하다. 그리세린 3인산의 인산에 1ATP가 필요하다. 따라서 피루부산, 피루브산한 분자당 3ATP가 소비되기 때문에, 3ATP가 소비되기, 소모되기 때문에, 글루코스 한 분자당 6ATP가 소, 소모된다. 6ATP가 소모된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g t p 여기. 여고 여기. 에 EATP가 여기. 되어 가지고 기리세린기인산인서 여기. 인산될때 여기, 여2 e, 2 e, 2여 e 합해서 여 ATP가 기여된다그 다음 당신 생경로의 기질이 될수 있는 게 뭐냐 중성지방 분해로 생성된 그리세롤은 당신 생경로 기질이 될수 있다 그리세롤 인산을 거쳐서 다이하이드록시아세톤 인산을 만들고 이것이 당신 생경로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리세롤이 지방산은 기질이 될 수가 없는데 그리세롤은 된다. 그 다음 대부분 아미노산이 당신생경로 기질로 사용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해당 과정이나 구연산 회로에서 탄소수가 3개 이상인 중간대사물을 공급할 수 있는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혈당유지에 당신생 경로 기질이 된다. 이들 아미노산들은 분해되어 피루부산이나 아니면 구연산 회로의 중간 대사물인 알파키토그루타르산, 혹은 숙시닐코에이, 푸마르산, 혹은 옥살로아세트, 아세테이트, OAA를 거쳐서 들어 당신생 기질로 사용될 수 있다. 그다음 젖산도 당신생 기질로 사용될 수 있다. 자, 미토콘드리아가 없는 적혈구는 물론 운동 개시 직후 혹은 고강도 운동을 했을 때 근육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요 그러면 해당 과정에서 생성된 젖산 해당 과정의 피루브산이 젖산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젖산으로 만들어져 버렸다 그러면 그 젖산을 자 이렇게 해당 과정에서 자 만들어진 젖산이 혈액을 타고 혈액을 타고 이제 간으로 왔습니다. 간에서 피루부 산으로 바뀌어지고 피루부 산이 포도당 만드는 당신생경로 간에서 일어난 이 혈액을 통한 젖산을 간으로 분반해 나가는 이 회로를 코리회로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코리 코리회로 그 다음 또 알라닌회로가 있습니다. 알라닌 자, 알라닌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 은 근육의 단백질이 분해되어 가지고 근육 단백질이 분해돼서 아미노산이, 아미노산의 아미노기가 피루부산과 반응을 하면 알라닌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알라닌이 혈액을 타고 간에서 피루부산으로 그리고 당신생 기질로 사용이 됩니다. 이 회로를 알라닌 회로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알라닌. 네, 알라닌이 피로브산으로 바뀌어져서 당신생 기질로 사용된다. 이 말이에요. 알라닌 해로 음. 그 다음 당신생 됐습니다. 당신생 그 다음 다른 종류의 당은 어떻게 대사가 되느냐? 아까 얘기했대. 플라토스 과당 대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자, 플라토스 줄 공급원은 설탕, 꿀, 과일 뭐 혹은 뭐 액상 과당 이런 거 많이 쓰잖아. 그래 가공식품에 함유된 고과당 콘 시럽. 자, 이런 것들에서 플라토스 대사 경로를 통해서 우선 플락토키나제나 헥소키나제 작용으로 인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플락토스 원 포스페이트 조직에 따른 플락토스 대사 간에서 대사 일어날 때 우선 섭취한 플락토스는 주로 간에서 대사 일어납니다. 플락토스 1인산으로 플락토스 전환되고 나서 뭐 알돌라제에서 분해가 됩니다. 그 다음, 근육 지방조직에서는 프락토스가 핵소키나제에서 프락토스 식스 포스페이트로 전환되어 가지고 해당 과정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근육과 지방조직에서 들어오는 경로가 좀 다르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글루, 글루코즈, 포도당, 포도당이 핵소키나제에서 글루코즈 6포스페이트 6인산을 거쳐가지고, 자, 피루부산까지 나오는 해당 과정 우리가 앞쪽에서 봤잖아. 그죠? 봤고, 그다음 포도당, 슈크로즈 설탕 같으면은 가수분해 되어가지고, 포도당과 과당으로 가수분해 되니까, 슈크라제에서 포도당은 지금 우리가 해당 과정 거치는 거 봤고, 플락토스 과당은 자, 이렇게 플락토스 1인산을 거쳐서 자, 이렇게, 이렇게 피로부산까지 갑니다. 그 다음 저 위쪽에 보시면 글라이코겐이 있다. 글라이코겐은 어떻게? 해? 글루코스 1인산으로 거쳐가지고 6인산으로 변환되고 들어옵니다. 그 다음 만약에 갈락토스가 들어오면 어떻게 들어오냐 갈락토스는 이렇게 갈락토스 1인산 거쳐서 UDP 갈락토스 UDP 글루코스로 해서 글루코스 1인산 거쳐서 글루코스 6인산 거쳐서 들어옵니다. 복잡지? 그렇지만 여기서 보시면은 자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들어오는 거다 한꺼번에 연결이 다 되잖아 다 됐어요. 자, 브락토스 대사 특징이 자, 글루코스와는 다른 수송체에 의해서 세포내 유입이 되는데 인슐린이 필요하지는 않다 이 말이죠. 글루코스와 다른 점이 인슐린이 불필요하다. 그런데 프락토스를 함유해 있는 과일들은 단맛은 포도당보다 훨씬 단맛이 높아요. 단맛에도 불구하고 혈당 지수는 낮은 편이다. 혈당 지수는 낮은 편이다. 그다음 갈락토즈는 주로 우유유제품에 함유되어 있, 있습니다. 그래서 자, 유당, 있는 유당에서 갈락토즈가 주요 공급원이 됩니다. 아, 플락토즈처럼 갈락토즈도 세포에 유입될 때 인슐린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비의전입니다. 포도당만 지금 인슐린 의존입니다. 갈락토즈가 대사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인산화가 필요하다 또는 뭐뭐 뭐 이때 작용하는 효소가 갈락토키나제이다. 갈락토세미아라고 그러는 우리 병적인 어떤 대사 이상이 생기는 건데, 자, 이게 갈락토세미아가 갈락토즈 1인산 우리딜 전이 효소의 결함이 생겨서 갈락토스 1인산이 대사되지 못하고 혈중의 갈락토스가 계속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이 갈락토스 대사산물인 갈락톨, 이게 수정체에 축적이 되면 백내장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수 있다. 그래서, 갈락토세미아 환자들도 자라면서, 이제, 이 현상이, 이 갈락토세미아 혈, 증상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자, 이 문제가 발생된다 그러면은,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자, 글라이코겐으로 만들어서 고당질 식사를 했다. 과량 들어왔는 글루코즈는 어떻게 처리하냐. 글라이코겐으로 합성해서 저주, 저창, 저장을 해둘수 있는데, 무작정 많은 양 저장이 되는 건 아니다. 이 얘기에요. 간과 근육에 저장하면 저장할 수 있는데, 간과 근육에 각각 얼마 정도 저장이 가능할까? 양이 어디가 많아요? 간보다는 근육이 많아요. 근육이 그러니까 운동선수들 근육 많이 키우는 게 바로 이 근육에 글라이코겐 많이 저장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런데 양은 근육에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당신 생에 설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글라이코겐을 저혈당시에 분비되는 글루카곤에 의해서 분해됩니다. 그래서 간의 글라이코겐이 신속하게 분해됩니다. 그래서 혈당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글라이코겐 합성은 어떻게 하느냐 글라코겐 합성 과정인데 글라이코겐이 어떻게 생겼냐 이런 식으로 자 1사 글루코즈 1사 결합으로 1사, 1사 결합으로 쭉 이렇게 계속 계속 계속 여기서부터 겠 비환원 말단 지금 보시면이 전부 1사 1사 결합으로 쭉 연결되다가 여기에 자 1,6 결합으로 결 가지가 결 가지가 만들어져 가지고 겹가지도 그러니까 굉장히 아밀로펙틴 같이 아밀로펙틴보다 겹가지가 더 촘촘히 나 있는 형태로 지금 이 글라이코겐이 만들어집니다. 자, 만들어지고 있다. 자, 글라이코겐 그럼 분해는 분해는 두 가지 효소로 분해 진행된다. 선상으로 연결된 글루코스 장기를 하나씩 제거하는 효소가 있고 글라이코겐 그격 가지가 나와 있는 격 가지를 제거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글라이코겐, 글라이코겐 지금 이제 생성되면 이와 같이 격 가지 많이 나 있잖아, 그죠? 자, 나 있는 거 하나 하나. 자 여기가 환원 말단이다. 그러니까. 이게 비환원 말단이 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환원 말단은 끝에 여기 이제 열려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비환원 말단부터 하나 이렇게 짝짝짝 잘라서 나갑니다. 자, 잘라서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어 글라이코겐이 뭐한개 덱스트린 거쳐서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곁까지 자르면서 곁까지 점점차 줄어들고 이렇게 분해가 진행된다. 글라이코겐 분해 됐고, 글라이코겐 분해 아, 오 탄당 인산 경로를 잠시 봅시다. 자, 오 탄당 인산 경로 역할은 다양한 생분자 합성에 필요한 환원제인 NADPH 만들어내는 것과 그다음 오탄당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오탄당 리보스 리보스. 오탄당 인상경로 주역할이 오탄당 공급과 NADPH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오탄당 인상경로 어떻게 되었냐 보시면은 음 자, 여기있습시다 자, 포도당이 글루코스 6인산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 피로부산까지 나오는 해당 과정이고. 그죠? 해당 과정이고. 글루코스 6인산이 이제 리블로스 5인산으로 그 다음 리보스 5인산 크실로스 뭐, 5인산 플락토스 6인산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리보스 5인산이 그리세르 알데아에서 3인산 자,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나오는 것이 리보스 5탄당을 만들어내는 과정하고 여기에 NADPH 만들어내는 이 과정 이거 NADPH 만들어서 어디에 씁니까? 지방산 합성이라든지 이쪽에 에너지로 쓰여집니다. 에너지 원으로 그래서 5탄당은 어디에 씁니까? RNA, DNA에 당, 5탄당 리보스가 필요하잖아요. 그거 만드는 때꼭 필요한, 필요한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탄수화물은